이게 하나는, 하나는, 그러네. 하나는, 오카? 육가도 있네. 그지 위에서 쭉. 핵심은 요건데. 요거는,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아, 알지 라이카 전시사라고 했지? 내가 주어라고 그랬죠? 그렇지. 보통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창의적일 수 없을까? 라고 왔어 이게 핵심이에요. 뭐, 여기 혹시라도 뭐, 안 하고 이러고 나오면 안 돼? 두 번째 문제. Following, 다음은 뭐다? 몇 가지 이해해드리다. 여기 지금 관계대명사자예요. 관계대명사자 나왔다는 게이동사 수가 일치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체리대명지자 복수니까. 자, 우리에게, 이거 관전 목적이에요. 직접 목적절이 나와있는데, 이게 없었어. 대신, 생략된 거. 그럼 creativity is not a matter of any talent or a gift. 음, 직접 목조가 되는 거야. 버스업도 끝까지 다 그렇죠? 대절 전체가 직접 목조, 절이다. 근데 여기 뭐 하나가 있어요? 나레이버피가 있죠? 자, 방점은 뒤에다 찍는다 그랬지? 어, 그래서? 재능이 아니라,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창의성이라는 것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뭐래? 뭐의 문제야? p e r s p e 의 문제다. 어? 시각, 관점의 문제다. 아고습니 관점의 문제다. 이거 p p 해요 구해주는 거죠? 어, 뭔가 키워지는, 뭐 열정과 뭐에 의해서 하드워크에 의해서. 중요하죠? 열정과 노력에 의해서. 요게더 뭐 포인트예요. 타고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한 거야. 훨씬 더 있고 빈칸유력. 그다음에, 여기는 아까 설명했다 키즈하고 더하고, 그치? 어, 요거는 나이만 하는 거죠? 20대. 요거는 뭐야? 20년대. 요거는 20년대. 네. 이것도요? 자그 다음에 여기 육과 같아요 육과 육과에는 뭐가 나와있느냐 lifestyle is s a d t 어쩌고저쩌고 여기 주어 원이라고 표시합시다 여기 동서 원이라고 표시합시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게 있는데 여기 지금 뭐가 나와있냐면 배수사가 나왔어요 우리 배수사 표현은 항상 뒤에 애정원급 해지나 비교급들이 나옵니다 해석은 다 비교급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나와요 해석 뒤에거보다 130배나 더 많은 매뉴어 아, 그죠? 아, 분유를 생산한다고 뭐가? 얘가 얘가 이거의 의미상의 주어야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거를 다시 섞어 주면 봐 이렇게 되잖아 이리지세드 여기는 아이덴이 생략된 거야 이렇게 능동으로 바꿀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 가주어, 데, 가주어 이트에 맞는 배절 진주어 나야 와 되니까 내용주어가 여기 이제 나오는 거고요. 어, 라이브 스탁이 주어로 오고 얘가 투플로스 원형이니까 시제 했다는 얘기야 이제 하고 그럼 여기 당연히 뭐가나와야 돼요? 여기 프로 o d u 가 나오죠? 나오는 똑같은 거죠? 아? 어? 나오는 똑같지? 그치? 이렇게서 보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는 간단하게 바꾸면 얘 가주어 이트니까. 여기 바이크로스 행위자니까 바로 데이로 살려주고, 그리고 용인는 동사 세이 써주고, 그리고 그대로 그냥 목적적으로 대전 나오면 돼, 이렇게. 마이브 스타. 똑같은 문장이야, 나머지 불라불라데이세이 대시에요. 해석할 때는 편해요, 이거. 아, 뭐뭐라고들 한다. 이게 바로 데이세이 대시의 데이 해석이야. 알겠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한 거야. 가축이 뭐 한다고? 생산하는 거고. 뭐를 처리하고? 130배나 많은 분유를 멋지야? 단순한 써. 민위어가면안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공식, 여기 시고 이거 뭐로? 서수령으로 잡아내봐